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모든 것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현금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른다고 하는 것은 돈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종체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물론, 지나고 보면,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생각했던 경험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의 순간 요즘같이 닥치면 이때 기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령 기회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이 폭락하고 있다. 그러나 급등하는 것이 있다. 이 제목으로 요정같은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폭락하는데 폭등하는 것이 있다 자, 이때 폭락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개별 종목의 주가입니다 반토막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10분의 1토막 난 종목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폭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별기업의 주가가 폭락했지만 그 가운데 그 기업에 속한 어떤 산업의 경우에는 그 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크게 폭등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타버스 산업입니다. 다 메타버스 이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상현실입니다. 자,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시장은 매년 40%가 넘게 그 산업, 그 산업이 매년 40%가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글로벌 세계 경제 매체들, 대부분의 매체들이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메타버스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네이버, 그 네이버는 제페토라는 이름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 플랫폼에 가입해 있는 회원수가 무려 3억 명이 넘습니다 미국의 또 유명한 로블록서라는또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 수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 산업에 속하는 개별 기업의 주가들은 지금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메타버스 솔루션을 가장 압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 7분의 1토막까지 추락하기도 했죠. 왜 그럴까요? 자, 메타버스는 비록 기업들은 많이 활성화, 더욱 더 확장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들의 일반의 실생활에는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계속 훨씬 더 많은 돈을 개발비 등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즉, 아직도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기업들은 적자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적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방송에서 몇개 기업 종목을 이야기 드릴 건데 투자하라는 것 절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참고삼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면 하이 메타버스에 속하는 메타버스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도 수도 없이 많죠 해당 기업들마다 옥석을 잘 가려야겠죠 해당 기업에 속한다고 즉, 성장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모두가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유니티 소프트웨어 자체도 아직 적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은 폭락하는데 그중에서 폭등하는 것이 다 폭락하는 종목에 속한 산업 가운데에는 폭등하는 그 산업의 성장이 폭등하는 산업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경우 하나의 경우로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간혹 표현하는데 위기의 순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성장하고 있을까 저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근데 자본주의의 성장은 그 자본주의 속에서 구체적인 산업 우리가 신산업이라고 하죠 또 미래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신산업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자본주의를 성장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많은 종목들의 기업, 대부분 종목들의 기업, 주가들이 다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 산업들을 제가 크게 한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기차를 비롯한 2차 전지 배터리. 자, 이 산업입니다. 근데 이 산업은 이미 우리에게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내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기차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훨씬 많아지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에 쉽게 배터리 충전을 할수 있는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다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폭락의 시기에도 이 2차전지 배터리 산업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미 가시화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기차와 2차전지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즉 아직도 우리한테 가시화되어 있지 않는 자 그런 산업은 어떤 거냐 저는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율주행은 전기차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은 이 자율주행으로 말미암아 자동차가 비로소 우리가 모빌리티 하죠 모빌리티라고 표현하죠 공간 이동하는 공간 개념으로 정확하게 셋업 되기 때문이죠 자 공간 개념으로 정확하게 진화하는 것이 자율주행이고 이 자율주행은 센서, 센서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센서 산업은 로봇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은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식당에 가보면 로봇들이 도우미로 배달도 하고 하는 경우 가끔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실생활에는 로봇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전기 자동차나 2차 전지는 이미 우리한테 가시화되어 있지만 자율주행, 보통 이제 자율주행 단계를 한 5단계를 마지막 단계라고 할때 5단계는 운전사가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는 단계. 자, 그것이 5단계라고 하면 지금 자율주행 단계는 2.5단계에서 한 3.5단계 정도라고 합니다. 기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로봇도 마찬가지죠 공장의 많은 산업들이 공장에서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아직도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가시화 아직은 좀 미흡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자율주행과 로봇산업은 앞으로 성숙될 때까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해당 산업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일 수 있다 대신 3년 오는 정도를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어야겠죠 또한 동시에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처럼 크게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죠 이것을 내가 견딜 수 있는 투자죠. 투자, 그렇죠? 투자 체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더라도 그런 투자 성향이 아니라면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또 반대로 그런 투자 성향이고 내가 돈이 있다면, 여유돈이 있다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이 메타버스는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보다도 더 성숙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지금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앞서 전기차나 2차전지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에 속한 종목의 주가보다 이 메타버스 산업에 속한 기업의 주가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을 기준으로 할때그 산업이 성숙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의 기업들이 계속 대부분이 적자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산업도 계속 성장하다 보면 그 산업에 속한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이 기업의 주가들도 또 계속 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 자율주행 로봇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메타버스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해당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것 그것은 바로 투자자분들이 잘 공부해서 선택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모든 것이 폭락하는데 폭등하는 것이 있다 그 폭등하는 것은 산업이다라고 할때 내가 여윳돈이 있고 그 여윳돈이 뭐 3년, 5년짜리 여윳돈이든 10년 이상 여윳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산업에 속한 종목,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산업, 즉성숙 또 성숙 기간이 멀리 있을수록 훨씬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내가 투자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투자 성향이 맞아야 됩니다. 변동성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고 또 개별 기업들의 주가들이나 또 개별 기업들의 성패, 존패는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같은 변동성에 내가 견딜 수 있는 투자 체력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죠 또한 내가 지금 여윳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여윳돈을 몽땅 그런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몰빵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다 미래산업들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석을 먼저 가려야 되고 옥석을 가리더라도 내가 가진 여윳돈의 일부 자, 일부라고 할때 그게 뭐 10%가 되든 뭐 50%가 되든 그것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체력, 또 여윳돈의 성격 등등을 다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될몫이겠지만 어쨌든 일부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것이 폭락하는데 폭등하는 것이 있다. 자,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하면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